원소 날법이 있는데 네. 원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하고 네. 조건제시법은 네. 여기 x 쓰고 네. 이렇게 하는거 조건제시법 어, 조건제시법은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뭘 쓰면 되는 거죠? 네 x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돼 x는 이 원소들에 들어가 있는거기 때문에 원소 하나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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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집합이라고 해요. 아 무한 집합이라고 오 네. 네. 그리고 이 원소들을 원소의 개수를 포함하는 식은 네 이렇게 써요 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네 이거를 네 이렇게 집합 A잖아요 네.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다섯 개잖아요 아,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네. 이런 똑같은 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 1, 2, 3, 1, 2, 3, 이렇게. 오, 그런 식으로. 이티 p 선 원소를, 원소가 네. 어느 집합에 속해있다를 할 때하고, 네. 이거는 집합이 집합에 속해있다.